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이미지죠. 생각이 나지 않아서 고민 중에 있는 치매 환자의 사진입니다. 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을 한번 눌러 놓으시면 쉽게 다음 강의를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60번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치매가 생기는 이유 치매의 원인과 예방법 혹은 치료법까지 살펴보고 내 몸에 어디서 전조증세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 예방과 치료법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책 51쪽에서 54쪽 학원에 있는 것입니다. 자 치매 이야기 치매의 원인 그림 사진이죠. 뇌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왜 뇌가 주름이 지고 작아지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은 흔히 노인성 치매라고 하죠. 그런데 근자에는 약의 오남용과 부작용 혹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인 30대 후반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번째는 이쯤에는 특정한 원인도 모른 채 뇌세포가 괴사하며 인지 능력이 점점 저하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어서 매우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 초기 정세는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현관문을 열어두고 그냥 간다든지 수도물을 열고 잠그지 않는 등 매우 일상적인 것들이 하나 둘씩 가끔 잊어버리는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그다 이제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면 근자의 한 일, 내용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어, 또 말을 할때 적절한 단어 표현 방식 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병이 더 크게 진행되면 날짜를 기억 못 하기도 하고 바깥에 친숙하게 다녔던 길도 잊어먹어서 길거리 방황 하다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또, 평소에 쉽게 할수 있었던 일을 하는데도 아주 어려움을 겪거나 심하면 또그 일을 할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심한 두려움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난폭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하게 위축되어 숨기도 하고 또 병이 진행되면 행동 변화도 점점점점 심해져서 망상이나 편집증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점점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보통 70세 이후부터 뇌가 서서히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치매는 그 원인이 원인은 기억력과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부위에서 우선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뇌 전체로 퍼져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뇌 세포의 수축으로 인해서 신경 세포가 변성이 되고 이것이 뇌 전체 에 광범위하게 발생되면서 뇌 구조의 열 락망을 점차 붕괴시켜서 세포와 세포 간의 연락을 방해하며 치매 증상이 발생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치매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성 치매죠. 근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70세, 70세 이후가 되면 보통 혈액 순환 장애로 내가 점점 점 이렇게 작아져요 탱글탱글 하던 내가 이렇게 주름이 지고 점점 점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 저는 머리가 크니까 치매 걱정 없네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머리가 큰 사람일수록 머리가 부어인 거죠 쉽게 하면 뇌의 압력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만 복부 비만 비만 이 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체지이 많아서 오장육부를 짓누르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뇌압을 높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세 번째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70세 이후가 되면 서서히 과욕, 욕심을 버리고 집안을 정리하며 안정된 정서를 유지하는 일상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유산이 있다면 상속을 유서로 정리해 두는 것도 이 70세 정도 되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70세 이후 나이가 점점 들수록 어린이와 같은 행동사고와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80세 이후부터는 점점 더 유아처럼 주의 상황을 점점 잊어버리기 때문에 치매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지혜와 함께 언제 내게 닥칠 올지 모르는 침해. 그래서 서서히 집안을 정리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럼 침해는 왜 생기느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뇌가 송상되는 침해의 원인은 저는 분명합니다. 이게 바로 침해 생기는 원인도예요. 원인도. 자, 치매의 원인은 지속적인 높은 내압에 있다. 이 핵심이에요. 자, 사람의 이 심장은 사람의 심장은 우리 간이 상수도의 자동펌프하고 똑같습니다. 펌프에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괄괄괄괄 이렇게 넣으면은 자동펌프가 윙잘 돌아가죠. 그런데 물을 잠궈서 물을 똑똑 흘려보세요. 자동펌프가 뱅뱅뱅뱅뱅뱅 끼끼끼끼 돌다 돌수 해야 하겠죠. 이거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치매가 온다는 것은 심장의 모터펌프는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죠. 가고 하 있는데 못간것그 심장의 피가 못간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못간 만큼 내압을 높여요. 내압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 정맥으로 회수되면 다행인데. 해수 안되고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계속 보면 되니까 이 정체된 뇌혈관이 뇌를 수축시키고 결국은 뭐냐 저산소증이 되는 겁니다. 이 치매인의 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상적인 뇌입니다. 그래서 뭐리에 예를 들어 나고 하겠죠. 첫째 뇌압이 높아 산소와 양분의 공급이 차단되어 생깁니다. 두번째 보통 수정 냉증이 있거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 있던 사람은, 어릴 때뭐 경풍, 심하면 중풍, 뇌졸중으로 이어지는데, 침에도 같이 올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 오장육부, 뱃속에는 오장육부의 혈류가 내려서, 느리게 되면 결국 뭐냐, 심장의 피가 오장육부를 못 가면 결국 뇌압, 머리의 압력을 높여서, 여기저기 질병증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치매의 원인이에요. 정리하면 높은 뇌압으로 더 이상 산소와 양분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뇌는 점점 작아지고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치매는 따라서 대뇌의 저산소증이 원인이다. 근데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은 이침의 원인도 아직 몰라요. 그냥 원인도 모르고, 내 세포가 죽어서 괴사하여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는 질병이 침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병이든 원인 없는 질병은 없습니다. 뇌가 송상되고 기염력이 감퇴되는 원인은 분명합니다. 이 장을 잘 살펴서 여러분들 미리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원인 몸에 염증지수가 많다 경기를 많 했다 뭐 염증이 많다 이러면 적혈구 수치는 낮고 염증지수가 높죠 이렇게 되면 피가 누구든지 머리로 솟구칩니다 즉 뇌의 혈액이 정체되어서 생깁니다 두 번째는 흡파흡파의 폐활량이 문제되어 대대 산소 공급의 공급이 현저하게 낮아지면 저산소증이 되면서 치매가 생깁니다. 이런 현상은 폐 기능이 떨어지면 적혈구 수치가 낮아지죠. 결국 혈중 용존 산소가 낮아서 생겨나는데 보통 폐가 나쁜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릴 때 이미 폐를 안 좋게 폐알량이 부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이 오장육부의 혈류장애로 심장의 피가 머리로만 솟구쳐서 높은 뇌의 압력으로 더 이상 산소와 양분의 공급이 차단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뇌의 신경세포의 구조를 붕괴, 붕괴시켜서 신경세포가 꼬이고 수축되고 주름지게 만듭니다. 네 번째 또 하나의 원인은 과식, 폭식 하게 되면 위장 장애가 생기죠. 위가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 위장 대동맥이 막혀버려요. 그 막힌 만큼 심장의 피가 머리로 솟구쳐서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창백해지고 머리가 무겁고 잠이 오고 졸리고 이렇게 비교적 높은 상태의 내압이 오래 지속되면은 역시 뇌의 신경구조를 붕괴시키고 내 구조의 상호 전달체계가 무너지면서 치매가 생깁니다. 자, 네 번째. 치매의 전조정세는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손한 삐리펴 보세요, 손님. 여기에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인데, 이 약지 손가락만 보면은 치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치매의 조짐은, 치매의 조짐은 약지 손가락에 나타납니다.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유아 때부터 약지 손가락이 중지나 금지에 비하여 가늘게 트납니다. 중, 요 부분이, 요, 요 끝이 이렇게 뾰족해진다는 게, 이 굵기와 같아야 돼,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이러면 뭐냐, 아, 우리 아이가, 나쁜 패가 자식이 유전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번째 약지손가락 첫번째 마디가 두번째 마디보다 가늘면 치매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번째 마디 여기보다 첫번째 인료 부위가 좁아지면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번째 그림 b b의 원안 여기 원이 있죠 원. 요 원, B의 원 안,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이렇게 주름이 재있어요. 야 이렇게 주름이 보통 세개 정도 주름이 재있죠. 이렇게. 주름, 여기도 주름이 있죠. 이렇게. 첫 번째 마디에 주름이 없어지거나 그림 B의, B의, E의 부위, 이 부위, 첫 번째와 두 번째 마디, 요 사이가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좁고 가늘면 폐활량이 부족하여 적혈구 수치도 낮으면서 혈중 연중 산소가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침에 올 확률이 높고 폐활량도 부족합니다. 산에 오면 숨이 헐떡헐떡하죠. 네 번째, 시그림. 이 시그림의 첫 번째, 첫 번째 마디에서 손가락 끝이 화살표 방향으로 굽는 굽은 사람들. 이 손가락 끝이 이렇게. 이, 약지 손가락이 이렇게 약지 손가락이 있으면 요 손가락이 요렇게 굽어요. 이렇게 요렇게. 보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 보이십니까, 요렇게. 요, 요렇게 굽어. 요 굽으면 굽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굽은 각도가 크면 클수록 폐활량이 부족해요. 이 각도가 클수록 또어린 아이일 때 어릴 때 여기가 굽어 있고 여기 주름이 없다. 여기 주름이 없다. 그러면 장애우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자제분들이 그러면 빠르게 달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런 경우에는 유전 이 아니면 성장기에 폐경기를 하였거나 폐경년뭐 물에 빠졌다 연락가스를 마셨다 혹은 유독가스를 마셨다 혹은 공기 안 좋은 곳에 너무 오랫동안 어릴 때 성장했다 그러면 이미 폐경기 허파가 경기를 하죠 또 혹은 유전으로 폐활량이 낮은 사람은 약지 손가락 첫 번째와 두 번째 마디 부위가 가늘거나 또 혹은 이 주위에 뭐 티농도 생기고 부종도 생기고 섭진도 생기거나 심지어 손가락이 변형됩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다섯 번째 자 그러면 치매 이 생활 중 일반적인 예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설명한 거 있죠. 앞서 설명한 설명 그 것이 손가락의 전조 증세가 나타난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방법과 같이 약지 손가락 첫 번째 마디를 자주 지압을 합니다. 첫 번째 마디를 이렇게 마디가 있죠. 있으면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비벼서 뒤에서 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주, 지압, 자주 비벼서 5분 정도 지압하고 나면 반대편 폐가 숨을 쉬면 폐가 숨이 좀 많이 들어가고 시원해지죠 7분 정도 지나면 거의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압을 하루 이틀 3일 정도 하고 나면 이 손가락이 어, 가늘던게 두 번째 마트 이렇게 비슷하게 같이 굵기와 비슷해져요 이렇게. 비슷해져요 이렇게. 그러면 배양이 정제되고 폐가 많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머리의 내압을 낮춰야 되죠. 머리의 내압을 낮추는 방법은 호흡을 통해서 쉽게 할수 있습니다. 즉 숨을 코로 숨을 들이쉬고 전체 들이쉬고 입으로 계속 빠듯 계속죠. 이걸 비흡 비강으로 흡입하고 입으로 배출한 호흡인데 제가 한 그야 20년 전에 이 호흡법을 늘리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10번 정도 하게 나면 한 5번 정도 하게 나면 그때부 서서히 뭐냐? 머리 뜨거운 피가 허벅지 쪽으로 발목 쪽으로 뭔가 허물허물 내려간 느낌 들고 나중엔 발가락 끝이 찌릿찌릿하거나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서서히 뭐냐? 폐활량이 커지고 내압이 낮아졌기 때문에 뇌에 새로운 산소양분이 공급이 되죠. 그래서 내 압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호흡, 숨쉬기로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 먹어서 병이 되죠. 먹, 과식 폭식하면 그 다음날 바로 감기 몸살이 오죠. 먹어서 병을 만드는 거예요. 자, 뭐 식탐을 버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소식하면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죠. 줌락, 줌락. 연동과 분절 작용을 하면은 위장 대동맥이 살아나요. 심장에 띄는 피가 위장 대동맥 쪽으로 오고 또 머리 쪽에 갈 일이 없죠. 적게 가고 내압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맥의 위장 대동맥의 혈류가 살아나서 속이 편하고 내압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밥을 먹었는데 잠이 온다 그러면 이미 과식복식이에요내압이 아주 높은 겁니다. 자네 번째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의 병, 이 스트레스는 스스로 만드는 거죠.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면 안 됩니다. 왜? 내 생각대로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눈은, 눈은 렌즈의 불, 안경의 렌즈에 불과해요. 생각대로 세상이 보입니다. 주위에 보세요. 태양도 그대로 있고, 지구도, 공기도, 자연도, 가정도, 옆에 있는 숲도, 나무도, 산소도, 전부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내 생각이 잘못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내 문제예요. 그렇게 내가 화를 내면 핏대가 써죠이 좌우 핏대, 이 핏대가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 핏대가 단단해집니다. 핏대가 쓰고 핏대가 쓰다 보면 신장의 피가 계속 압력을 가한다 이야기죠. 그러면 내압력이 높, 점점 높아지고 치매 현상이 가중되고 이건 치매 둘도 치고 이제 뭐냐 스트레스 받으면 암 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암까지 만들고 질병을 더 깊게 만, 만들게 됩니다. 그 당연히,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게 됩니다. 왜? 지 생각대로 안, 안 맞으면 화를 내니까. 상대하고 있을 때는 내가 바뀌어야지 절대 상대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친구가 되는 거지. 상대를 바꿔서는 절대 친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치매를 치매를 지압과 손따기로 예방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치매를 불치의 병으로 생각하고 포기한 사업이 많습니다 간병인한테 맡겨놓고 맡겨놓으면 일생 끝이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식 형제 부모 보지도 못하고 자이 치매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조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타난 결과입니다. 손가락에 치매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미리 손 따기를 하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손 따기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 굵기가 점점 약지 손가락이 굵어지면서 폐 혈류가 개선되고 숨쉬기가 편해지고 적혈구 수치가 높아지고 폐활량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유전자 구조까지 바뀝니다. 세번째 자이 머리에 꽉 아인 노폐물 높은 내압력을 낮추려면 무슨 핏대를 부드럽게 해야 돼. 목의 대정맥 핏대를 부드럽게 해 주세요. 여기 봐. 핏 A 요 부분이 핏대 좁히죠. 핏대. 그래서 이 핏대가 딱딱해진 사람이 이미 스트레스 만약을 받고 이미 위장 장애와 내압이 높은 사람에 이요 따라서 지압 1. 1쪽 A 1쪽 여기를 퉁퉁 치든지 이렇게 이렇게 치든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치든지 해서 아주 공풍선처럼 말랑말랑하게 말랑말랑하게 아주 부드러워 만져서 조금이나 아프다고 하면 이게 필대가서있는그래내압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쳐서 아프면 안 되는데 이렇게 쳐서, 음, 음, 쳐서. 여기를 자주 해주면 내압이 낮아집니다 아 근데 나는 평소에 위장장애가 있다 이런 사람은 뭐냐 그렇게 해도 안 낫지 않아요 중요한 는요 쇄골 뭐 쇄골 있죠 쇄골 쇄골 있으면 쇄골 요 사이 요 사이를 세게 욕손 잡고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벌려서 쫙 눌릅니다 이렇게 심장 등 쪽을 꽉 눌러서 여기를 눌러서 아프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아픔 이미 위장장애가 심하고 내 압이 아주 높은 사람인데 여기를 아프지 않을 때까지 지압하면 됩니다 보통 5분 정도에서 7분 정도 지나면 부더워지고 아프지 않게 되고 그때부터 틀름름 하면서 속이 편해지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치매의 뇌압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네 번째 모든 질병을 단한 번의 손 따기로 고친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꾸준히 다 써야 합니다 왜 이미 치매는 수십 년 전의 잘못된 나의 식습관으로 내가 내 병을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 또한 십 수년이 걸려야 한다는 것이 적정 논리 그런데 신기하게 혈류 손 따기는 그 세월의 5% 미만 기간만 다 써도 고쳐집니다.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다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50여 년을 연구한 결실입니다. 자, 그러면 치매 예방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치매 예방과 치료 손 따기 일차입니다. 자, 이 여인의 손가락인데 이미 이 손가락이 많이 가늘 줘보셨어요. 굵기가 이미 이 여인은 장애우까지 된 여인의 손이에요. 폐혈량이 적기 부족하고 적격수치가 낮고 이런 사람 몸이 염증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본침의 1차 딸점은 가벼운 딸점으로 가로막아 오르내림을 원활하게 하면서 호흡기관과 폐 위장을 다스려서 내압을 낮게 해주는 딸점이에요. 두 번째, 나가 아니고 어나나나가 혹은 나 여기 나죠. 나나요가마 이런 위치에서 혹시 피가 막 솟구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압력 내압이 높다는 거죠. 솟구칠 때는 피가 잘 나오지 않을 때까지 최대한 짜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어, 땄는데, 에이, 어, 고름이 나온다. 고름이 나온다. 어, 물하고 섞인 피가 나온다. 염증이 나온다. 특히, 다, 사, 아니면, 치매 앉아, 나, 사에서 염증이나 물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럴 경우는, 여기만 집중적으로 3일마다, 계속 3일차마다 한번더따주면서 수억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다 써주면 완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네번째 이 1차 딸점을 일주일 간격 일주차 간격으로 3차 3차 정도 3주 3차 21일이죠 다스려 주시면 치매 현상이 서서히 낮아지고 손가락의 모양새도 굵게 바뀌어지고 숨쉬기도 아주 편해지고 머리도 아주 맑아지고 눈도 시원해지고 자 여덟 번째 치매치료 손따기 2차 다스리기입니다 책에 있는 딸점 그대로입니다. 본침의 2차 딸점은 기본 손따기나 치매 예방 치료 1차 따기를 앞서 얘기했듯이 세 번을 딴후 다스리는 딸점이에요. 코, 기관지, 폐, 위장, 간 이런 것을 함께 다스려 주는 딸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따고 난후 분사 피가 막 솟고 치는 부분은 잘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짜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염증, 고름, 피가 섞여서 나오, 나오는 부위는 에 3일차에 한 번씩 더 다스려 주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이 침의 혈로 따줌을 다스리면서 앞서 이야기한 수족냉증 3차 따기와 병행하면 더큰 효움을 볼수 있습니다. 또, 수족냉증 3차 따기를 먼저 하고, 1차, 2차 딸점을 다스주셔서 좋고 본 딸점 사이에 수정냉증 3차 따기 과정을 끼워 넣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편하게 다스줄수록내 안에 오감이 살아나서 그 효과가 커져요. 그래서 다스니까야 숨쉬기 편해집니다. 어, 진짜 폐가 숨이 쏙기가해와 감사합니다 하고 긍정적인 미소로 밝은 미소로 가득한 일상에서 다스려주면 더 빠르게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오감을, 내 스스로 실종된 오감을 살려내야 됩니다. 자 오늘 치매 예방과 치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 보실 이미지입니다. 심장이 나쁘고 폐가 나빠서 가슴에 털 났죠. 등적이 온통 털이죠. 아랫배 소장이 차가워서 온통 배에 털이 났죠. 다리에 힐루가 막혀서 털이 났죠. 자, 우리, 인, 우리 몸의 털은, 털이란 것은, 본, 혹은 방열을 위한 것이에요. 머리 뜨거우면 안되니까 머리 털, 털이 있죠. 그 다음, 에 여과, 코털, 귀털, 눈썹, 속눈썹 외에는 털이 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가 내용이 괜찮았다면, 반드시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다음 더 좋은 강의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61번째 이야기는 털과 건강, 자 인체의 틀을 어떻게 다스리면 되는지 또 낫던 털을 서서히 없애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은 털과 건강지수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일상 되세요.